안녕하세요 요즘 밖에서 올면 인생네컷이나 포토이즘 같은 네컷사진 찍는 거 필수 코스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내컷 사진이나 증명사진에서 잘 나올 수 있는 메이크업을 해볼 건데요. 특히 내컷 사진 같은 경우는 보정 기능이 없기 때문에 메이크업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따라하기도 쉽고 효과 확실하게 얼굴을 보정해줄 수 있는 그런 꿀템들로 현실 보정 메이크업을 해볼 거예요. 제가 요즘 빠진 메이크업인데 아주 간단하지만 자연스럽게 변신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 오늘 이벤트도 준비했으니까 꼭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먼저 로지톤업 선쿠션으로 자외선 차단을 해주면서 피부톤을 밝혀주고 전체적인 톤 정리를 해줄게요. 핑크 베이스가 얼굴 화사하게 만들어주고 아주 약간의 커버력도 있어서 피부결 표정을 해줘요. 먼저 이렇게 반쪽만 해봤는데 피부톤이 전체적으로 균일해지면서 살짝 보정도 됐죠. 반쪽도 마저 해줄게요. 겉보속촉한 마무리감이라 바른 뒤에 얼굴도 편하고 마스크에 묻어남도 거의 없어요. 제가 며칠 전까지만 해도 피부 상태가 진짜 안 좋았었거든요? 근데 제가 일주일 넘게 화장을 좀 쉬니까 다 나왔어요, 말끔하게. 그래서 이렇게 컨실러 같은 걸 사용하지 않고 선쿠션으로만 마무리해줘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피부 톤과 결보정을 다 해줬어요. 아이섀도우는 컬러그램 음영창조 섀도우 팔레트를 사용해줄게요. 웜, 쿨, 뉴트럴한 컬러로 세가지 컬러가 출시됐는데 베이스 컬러랑 중간 음영 컬러랑 포인트 컬러, 그리고 펄 섀도우까지 필요한 것들만 딱 있는 사고 팔레트예요. 그 중에서 저는 3호 증사 공식 컬러를 사용해서 자연스러운 음영 메이크업을 할 거예요. 다른 컬러들도 너무 예쁜데 이 팔레트 이름처럼 딱 사진 촬영할 때 자연스럽게 음영 넣을 때 너무 좋은 컬러 구성이더라고요. 먼저 1번 밸런싱 컬러로 전체적인 베이스 음영을 깔아줄게요. 그리고 애쉬핑크톤이 이번 매직컬러로 눈두덩이에 발라줘서 좀더 음영감을 주고 핑크빛도 살짝 얹어 어묘한 색감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밸런싱 컬러와 매직 컬러를 섞어 바르면 좀더 밝은 느낌으로 언더에 올릴 수 있고 애교살 부분을 밝힐 수 있도록 탁해지지 않게 음영감을 이어줄게요. 다음 붉은기와 노란기가 적은 브라운 음영 컬러인 4번 데이 컬러로 눈 끝과 삼각존, 애교살 음영을 줘서 눈이 조금 더 깊어 보이고 커 보이게 만들어줄게요. 큰 글리터는 오히려 사진 찍을 때 뭐가 묻은 것처럼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정석적인 메이크업처럼 적당히 자글자글한 오로라 펄들로 눈두덩이 중앙과 애교살에 발라줄게요. 이건 제가 요즘 빠져버린 메이크업 꼼수템인데요. 여러분 제가 이걸 테스트 기간 동안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사용해봤는데 사소한 터치로 큰 변화를 만들어줄 아이템이거든요. 일단 이렇게 세 가지 컬러가 있는데 컬러별로 쓰임새가 조금 다르거든요. 제가 이건 쓰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먼저 가장 진한 컬러인 3호 70% 음영 컬러로 아이라인을 그려서 눈길이 연장을 해주고 눈매를 잡아줄게요. 붉은기가 빠진 살짝 다크한 브라운 컬러지만 음영감이 그림자를 넣은 듯한 투명한 느낌이 발색이라 정말 자연스럽게 눈매 교정을 할수 있어요. 이눈 앞머리도 아주 살짝만 오버해서 그려서 앞트임 효과도 줘볼게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진한 색인 2호 30% 음영 컬러로 애교살 밑스트 그려볼게요. 이렇게 애교살을 그려줬으면 쌍꺼풀 끝부분 있죠? 끝나는 부분에서 라인을 조금 더 연장해준다는 느낌으로 쓱 그려줘요. 이렇게 그려주면 진짜 쌍꺼풀이 연장되어 보여서 눈이 정말 길어보여요. 그리고 아까 아이섀도 단계에서 조금 해주긴 했지만 한번더 라이너로 눈 중앙에서부터 끝까지 속눈썹과 붙지 않게 살짝 일자로 그려줄게요. 이렇게 해줘봤는데 선몇번 쓱쓱 그었다고 완전 비포에프터 차이 보이시죠? 요즘 애교살 메이크업이 유행이잖아요. 저도 메이크업할 때 항상 애교살을 넣어주는데 똑같이 애교살 음영을 주더라도 이 라이너를 했을 때안 했을 때 차이가 좀 크더라고요. 그래서 사진 찍는 날이나 중요한 약속이 있는 날이 라이너를 꼭 사용해주고 가요. 이렇게 해주고 나서 아까 사용했던 팔레트에서 이 데이 컬러랑 매직 컬러를 섞어서 애교살 음영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해줘요. 저는 음영을 좀빡 잡아주는 걸 좋아해서 2호랑 3호만 썼는데 1호 20% 음영도 있거든요. 가장 농도가 연한 컬러인데 이것보다 조금 더 자연스러운 음영을 원한다 아니면 생얼에 사용할 거다 하시는 분들은 20% 음영도 추천드려요. 1, 2호 둘다 앞트임이나 밑트임, 그리고 애교살 강조해줄 때또 쌍꺼풀 강조할 때나 입꼬리, 음영 줄때 등등 좀 활용도가 아주 높은 컬러들이거든요. 그리고 3호 30% 음영 컬러는 자연스럽게 긴 눈꼬리 그릴 때랑 매력점 그릴 때 사용하면 예쁘더라고요. 정말 포토샵을 한듯안한듯 자연스럽게 이목구비를 강조해주는 아이템으로 이 음영 창조 라이너 완전 완전 추천드려요. 완전 찐템이에요. 다음 입체창주 쉐딩 스틱 2호 쿨톤 컬러로 이목구비 윤곽을 잡아줄게요. 이게 쿨톤이 사용하기 좋은 그레이 브라운 컬러고 뒤에 스펀지까지 있는 듀얼 용기라서 간편하게 이목구비 윤곽을 살려주기 좋은 제품이에요. 이걸로 먼저 코 쉐딩을 이렇게 강조할 부분을 잡아주고 이렇게 블렌딩을 해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코 윤곽을 다 잡아줬는데요. 저는 이걸로 얼굴 외곽까지 한번 잡아볼게요. 이게 은근... 얼굴 외곽에 이만큼이 내 턱이다 하고 페이크를 주기가 좋더라고요 <웃음> 턱이 그냥 깎였죠 이거를 자연스럽게 블렌딩을 해줘요 광대뼈도 같이 이렇게 음영을 잡아주면 완전 얼굴이 작아졌죠 V 라인에 이마도 같이 자연스럽게 음영을 줄게요 이제 브로우 펜슬로 눈썹을 그려볼 건데요. 제 모발색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노란기랑 붉은기가 최대한 빠진 애쉬 브라운 컬러로 그려볼게요. 되게 슬림한 굵기에 적당히 하자한 편이라서 발림성이 좋은 편이고 눈썹을 세밀하게 표현하기 좋아요. 이제 마스카라를 하기 전에 뷰러로 속눈썹을 좀 찝고 갈게요. 그리고 컬러그램 영원카라 2호 볼륨 연장으로 속눈썹을 길고 풍성하게 만들어 볼게요. 마스카라 솔이 얇고 긴 편이라 눈에 물을 걱정 없이 편안하게 쓸어줄 수 있고 한꺼번에 많은 양을 발라줄 수 있어서 여러 번덧발을 수고로움 없이 속눈썹을 또렷하게 잡아줄 수 있어요. 이게 컬 고정력도 좋아서 처진 걱정 없이 오랫동안 이 상태로 유지할 수 있어요. 사진은 아무래도 속눈썹이 이렇게 딱 보여야지 예쁘게 잘 나오더라고요. 이제 블러셔는 생기창조 블러셔 2호 나 벚꽃이었나 봐 컬러를 발라줄 건데요. 이거를 넓게 넓게 발라줘서 여리여리한 생기를 더해줄게요. 제가 평소에 되게 잘 사용하는 블러셔 컬러인 핑기가 조금 낭낭한 딸기우유색 블러셔예요. 모공 블러 효과도 있어서 피부 표현을 조금 더 깔끔하게 하고 싶을 때 사용해줘도 좋고 왠지 이름처럼 벚꽃이 구경 가고 싶을 때 사용하고 싶은 컬러예요. 다음은 3호 나 장미였나 봐 컬러를 사용할 건데요. 이 컬러는 광대를 쓸어서 감싸주듯이 볼에 차분한 로즈빛 컬러도 같이 얹어줄게요. 아까 2호만 썼을 때보다 살짝 자연스럽게 음영감이 생겨서 조금 더 얼굴 여백이 줄어들어 보이고 자연스러운 입체감을 줘요. 다음은 립을 발라줄 건데요. 먼저 쥬시 젤리 틴트 6호 딱복 핑크를 먼저 발라볼게요. 코랄 빛이 있는 피치 핑크 컬러인데 살짝 투명한 발색에 끈적임이 없고 지속력이 좋은 글로시 틴트예요. 이렇게 발라주면 물먹은 복숭아 같은 입술을 만들어줘요. 그리고 7호 쿨핑베리 컬러를 입술 안쪽에 발라서 좀더 또렷한 느낌과 쿨한 느낌을 줘볼게요. 이건 여쿨분들이 바르면 너무 예쁜 마젠타 핑크 컬러인데 제가 요즘은 이런 립 컬러를 너무 많이 사용해서 오늘은 립 전체에 바르진 않을게요. 이렇게 해주면 오늘 메이크업은 완성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오늘 차곡차곡 현실 포토샵 메이크업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오늘 메이크업은 어떤가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인생 네컷 찍으러 갈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컷 사진뿐만이 아니라 증명 사진 찍으러 갈때내 원래 이목구비를 강조해주는 느낌이라서 증명 사진 메이크업으로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 메이크업룩을 만들어준 현실 포토샵 템들인데 전체적으로 뉴트럴한 톤들로 메이크업을 해줬기 때문에 웜쿨 상관없이 모두 다 예쁘게 소화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은 머리까지 완성시키고 와서 여러분들이 기다리셨던 이벤트 설명도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머리까지 다 하고 왔는데요 오늘처럼 이렇게 또렷한 인상을 주는 메이크업을 할 때는 아이 메이크업이 진짜 진짜 중요해요 이 메이크업 꼼수템 음영창조 라이너가 4월 11일 월요일 단 하루 여러분 기억하세요 단 하루만 올리브영 온라인몰 오늘의 특가로 32%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음영창조 라이너뿐만이 아니라 오늘 사용했던 아이섀도우 팔레트랑 영원카라까지 할인을 한다고 해요. 진짜 여러분 가성비 미쳤고 이 가격에 비해서 제품 질이 굉장히 좋거든요. 오늘 사용한 제품들 중에 꿀템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그중에서 제 픽을 말씀드리자면 음영창조 라이너랑 이 영원카라 이것도 진짜 너무 좋고요. 쉐딩 스틱도 저는 좋았어요. 팔레트도 너무 꿀템이고 진짜 뭐안 좋은 게 하나도 없거든요. 픽을 딱 꼽을 수가 없다. 어,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아까 말했던 이벤트, 지금 얘기해 드릴 건데 제가 컬러그램한테 제품 너무 잘 쓰고 있다고 하니까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이벤트를 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벤트 제품은 이 음영창조 라이너 총 10분께 드린다고 하니까 좀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을 참고해주세요. 정말 정말 꿀템이니까 놓치지 말고 꼭 참여해서 한번 써보시는 거꼭 참여해서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발 제발 제발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볼게요. 안녕! Hit the dance floor. Don't work too hard, my breaker backbone. Return to the Mac, the king is back though. Corvette and cash, I never lack those. She saw the stone, you know how that go. Fatality, my diamonds that cold. Versace trunks, I hit my backstroke. Knock on the door. She at the back, All I really take is a little taste.